박사는 배시시 미소를 지었고 나의 어깨를 토닥거려 주었다. 조금 미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 없어졌다. 박사님, 저는 기억 상실 때문인지 몰라도 주식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사는 책이 여러 권 들어있는 가방을 건넨다. 이 가방은 주식에 관련된 서적입니다. 이 책들을 읽어서 조금 배우십시오. 그리고 이틀 뒤에 16번 방 이철진 트레이너 방에 가서 감각을 익히십시오. 이철진 트레이너는 누구입니까? 이곳에 있는 트레이너들은 모두 그에게서 처음으로 주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식에 있어서는 그를 따라갈 자가 없다고 생각되는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라고 회장님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뒤에 가볼게요. 이철진 트레이너는 어떤 사람인지 무척 궁금해졌다. 주식에서는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걸 보니 분명 대단한 인물임이 틀림없다. 어... 철군 16번 방 말고 다른 방은 절대로 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최첨단 카메라로 24시간 감시 중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일절 발설해서는 안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말하면 안된다는 거죠? 냉동인간, 유서, 13년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만약 발설 시에는 저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이 소식이 알려진다면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컴퓨터는 오직 주식거래와 주식관련된 사이트밖에 접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니 미리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박사는 그 후에 불편한 점이나 몸의 상태를 나에게 물었고 30분이 지나서야 나갔다. 박사에게 받은 주식에 관한 서적들을 이틀동안 읽었다. 차트 매매 기법, 재무제표와 가치를 생각해서 하는 장기투자 기법, 베이트레이딩 기법 등 여러가지 기법들이 있었다. 이 책을 다보고난뒤 조금의 자신감이 생겼고 주식이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틀 뒤 박사가 말한 대로 16번 트레이너 방을 찾고 싶어서 밖으로 나갔다. 15번 방 옆에 당연히 16번 방이 있을 줄 알았는데 17번 방만 있을 뿐 16번 방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찾아서 헤맸다. 놀랍게도 한참 구석진곳 60번 방 뒤에 16번 방 트레이너 이철진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이 방은 이상하게 밖에서 방 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실례가 되지 않게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누구냐? 실례합니다. 조금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엄청나게 거칠고 초박한 목소리였다. 문을 연 순간 담배 연기가 코를 찌를 정도로 났고 컴퓨터 책상 위에는 많은 맥주병이 보였다. 너는 어디서 굴러 먹다 온 놈이냐?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 같아 보이는데 여기에 올 만한 인물도 아닌 것 같고 아참 그리고 며칠 전에 한 번도 안울리던 경보기에서 안호철이라고 하던데 이름은 안호철인 것 같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호철인 것 같습니다. 김문식 박사님께서 여기에 와서 처음 주식을 접하라고 하셨습니다. 너 말투 참 희한하네. 김문식 박사는 또 누구냐? 그리고 너는 어쩌다가 여기 거래소에 오게 되었냐? 박사님을 모르시나요? 제가 여기에 오게 된 이유와 저의 정보에 대해선 아무것도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철지는 마음에 안 든다는 눈초리로 한번 흘기 쳐다보더니 잠시 생각한다. 몇일 전부터의 어떤 영감탱이가 이곳에 어수선 거린던데 그 영감탱이가 박사인가 보군. 여기 거래소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계기로 오게 된 겁니까? 주식하다 망한 놈들 빚 쌓여서 힘들어하는 거 회장이 빚 갚아주는 대신에 여기서 10년 일해야 한다고 계약했지. 도중에 힘들어서 도망가는 놈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도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서 모르지. 너무 캐묻지 마라. 다친다. 순간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카메라와 검은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 남자의 권총이 뇌리에서 스쳐갔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나는 자유를 박탈당한 채로 살고 있다는 생각마저 문득 들었다. 김문식 박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여기 거래소는 주식판에서 불을 계속 축적하는 기관, 외국인 세력들에게 복수를 하고 정의를 구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영감 댕이 말 한번 멋지게 포장해서 말하네. 이봐 단의 주식의 뜻이 뭔가. 어제 책에서 본 그대로를 말했다. 주식이란 사원인 주주가 주식회사에 출자한 일정한 지분 또는 이를 나타내는 증거를 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철진은 배꼽을 잡고 폭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이 자식 엄청 교과서적이네. 주식은 그냥 주식이다 이놈아. 이철진이 술에 취해서 나에게 장난한 것처럼 보였다.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빨리 이 방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만 들어서 짜증나는 투로 말했다. 장난치지 마세요. 여기는 주로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나요? 사실 주식책 10권 정도밖에 잡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책의 내용이 알차고 좋은 정보가 많아서 어느 정도 틀이 잡히고 자신감은 있습니다. 너, 그런 밖에서 주식 거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말이냐? 네,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치투자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익 내는 것보다 한 기업을 믿고 적당한 가격에 사서 장기 투자를 하면서 배당금을 받고 수익을 얻는 것이 진정한 주식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던가? 호철이라고 했지. 너 방에 가서 그냥 네가 읽었던 주식책 한장한장 한장 뜯어서 확인하 접어라. 불쑥 찾아와 가지고 고작 한다는 말이. 정의구현의 진정한 주식 투자는 장기 투자라고 하네. 역 같은 소리 달려라 가서 해라. 저기요 이철진씨. 말이 너무 심하십니다. 왜 제가 하는 말마다 그렇게 불평이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김문식 박사가 이곳에 주식을 배우라고 보냈는데 이 사람은 터무니 소리 밖에 하지 않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아 풀게. 놀리려고 그런 건 아니야. 우리가 하는 주식 거래는 네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멋진 거래가 아니야. 그럼 주로 어떤 거래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호철아 너 올해 몇 살이니? 사실 나는 내가 몇 살인지 알 수가 없다. 얼굴이나 몸의 상태로 봐서는 스물다섯 살 정도로 말하는 게 적당해 보인다. 스물다섯 살입니다. 내가 올해 마흔여섯 살이다. 근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냥 나보고 형이라고 불러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딱딱하고 격식 차리는 거 제일 싫어한다. 이철진이라는 사람 아무래도 정상은 아닌 것 같다. 싫습니다. 그럼 나가라. 형, 이 자식이 이제야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네. 이철진 조금은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담배를 피기 시작했다. 60개 정도의 유리방이 있었는데 구석에 있는 이 방을 보지 못한 것이 조금 놀랐다 다른 사람들은 철저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철진은 담배와 술과 하고 있고 방도 지저분했다. 아마도 이곳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인물임은 틀림없다. 호철아, 왜요, 형?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거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 해. 우리가 하는 거래를 가르쳐 줄게. 우리가 맡은 건 올해 딱네개 잡혀 있다. 1년의 거래를 애본밖에 안 하다니 신기할 다름이다. 철진이 형은 말을 이어서 했다. 강 회장, 최 회장 M&A 건이랑 IM 로봇 프로젝트, IM 바이오아 프로젝트 연말에 코스피 지수 조절하는 거다. 일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M&A 건이다. 이번에 또 IM 계열사를 늘리려고 하는 거야 아니, 그런 건 회장님이 하는 거고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 천천히 집중해라. 세션기계의 강회장, 후호강철의 최회장, IM기열사 하회장. 이렇게 치밀하게 3명이서 계획을 짰다. 세션기계는 시가총액 1조 2천억 정도로 IM로봇의 하첨업체다. 후호강철은 강판을 만드는 회사고, IM로봇은 로봇청소기, 로봇세탁기 등 조금만한 로봇을 만드는 업체로 시가총액이 13조 정도에 이르지 아직 감이 안올 거다. 도무지 철진 이형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후호강철 세션기계 IM 로봇이 어떻게 M&A를 하는 거고 우리가 왜 거래를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머릿속은 자꾸 복잡해왔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말이야. 배주주인최 회장이 후호강철의 지분을 26% 가지고 있고 세션기계에서 후호강철의 지분을 11% 가지고 있어. 후호강철은 시가 총액 8,010억원 p b r 0.8에 업종 p r 은 0.6대 발행 주식수 천만주 현재 주가 8만백원이다. 이제 슬슬 감이 오냐? 아니 아직도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이 자식 생각보다 멍청하네. 지금 우리가 여러 계좌로 통해 세달정도 후광철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어. 약 200만주를 들고 있지. 벌써 거래량이 증가하는걸 눈치챘는지 기관이랑 외국인 세력이 몇개 달라붙었어. 하지만 나중에 주가를 10% 정도 하락시킬 거야. 자금력이 많을수록 의외로 겁이 많아서 손절선은 철저하거든. 그리고 한달 뒤에 세션 기계에서 적대적 M&A를 선언한 뒤공기 매수를 선언할 거야. 그럼 그때 우리는 엄청난 자금력으로 매수 잔량을 엄청 쌓아놓고 시가를 계속 올리면 돼. 한달뒤 금감원에서 승인을 받고 공기 매수를 할때 세션 기계에서 공기 매수 가격을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를 거야. 그럼 시가가 공기 매수 가격까지 갈 거고 그때 우리 물량을 싹 처리하면 돼. 몸에서 소름이 돋았다. 김문식 박사 한테 듣고 정의감에 불탔네 자신이 초라하게 짝이 없었다.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세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형 세션기계와 후강판에서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거야? 왜 이익이 없냐?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에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 후보 강철은 M&A에 대한 방어로 인해 회사의 가치에 재평가 받겠지. 세션 기계는 공개 매수의 실패로 회사의 이미지는 실추될 수 있으나 IM 로봇의 하청업체라는 걸 잊으면 안 되지. 그럼 세션 기계는 IM 로봇 회사와 더욱더 끈끈한 계약으로 실적이 증가한다는 말이네. 결국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말이지. 후후흥. <웃음> 그가 웃는 모습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였다. 형? 우리가 거래하는 것은 소위 양아치들이 거래하는 것과 뭐가 달라. 이건 사기꾼이랑 똑같잖아. 결국 손해보는 건 아무 죄 없는 투자자들 개미밖에 없잖아. 정의감 있는 척하기는 개미가 항상 정의롭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M&A와 공개 매수한다는 말에 후오강철 주식을 샀다는 것은 그들의 욕심 때문이야. 우리는 엄청나게 치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해서 하는 건데 오작 단기간에 돈을 벌려는 욕심 때문에 사는 개미들이 죄가 없다고. 이자스가 자기 자신이 하는 투자에는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법이야. 개미들의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도 절대 사라지지 않아. 무엇이 옳고 나쁜 건지 잣대의 기준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돈을 벌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는 세력. 욕심에 눈이 먼 개미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 나는 혼잣말로 말했다. 기관, 세력. 개미 아니 주식이란 게 어쩌면 전부 모순덩어리인 거야